이지 않습니까? 어, 우리 김현원님은뭐 아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법무부 직원 아닙니다.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주민의 장관 비서실장입니까? 예의를 춰서 질문을 해야죠.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겁니까 자료를 안사당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해야죠. 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장관님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지금 차관님에 대한 모욕도 되는 겁니다. 장관님이한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물어봐죠 그런 이장물을 보잖아요. 말대로 되면 됩니까? 몇달 <3달> 만에 차관으로 왔으니까 그거 관계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모험적인 발언이죠. 그럼 배 내... 위원장님,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위원장님 아니, 지리 답변하는데 지금 배 씨가 뭐해요? 위원장님 뭐. 김남국 의원 저희 좀 시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지금 저 지리 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음. 음. 내집 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내 주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끝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웃음> 네?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세를 쓰신 지금 이권 장관이 잠깐. 그... 참 어이가 없는 지금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서 법무부에 앉아 있으면 과연 동부지검에서 지금 검사장도 없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을 아,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아, 그, 하시면서 아니, 동부지검장을 발령하실 누구야?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뭔데? 하어 법무부장관 나와주시 기 바랍니다. 그때 이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웃음>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 장관으로서.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그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아요바람직스럽지 뭐 않아요. 난 저기 어공평을 공동화라는 얘기죠. 지리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적조 추미의 적은 추미라는 뜻에서 추적조 이런 말이 한간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전한 얘기입니다. 어, 참 눈에 없구나.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정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네?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왜 자꾸 따질라고 그래. 내 얘기 지금 답변만 하시면 되지.